예 안녕하십니까 자 카티아와 관련된 한가지 팁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솔리드 모델링을 할 때는 이 파트 디자인 워커벤치를 쓰는 거고요그 다음에 곡선이나 곡면 그러니까 커브나 서피스를 모델링 하실 때는 제너레이티브 세이프 디자인 워커벤치를 쓰게 됩니다 두개는 엄연히 분리되어 있는 공간이죠 분리되어 있는 워커벤치인데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단품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워커벤치들이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하나의 화면에서 이렇게 동시에 GSD 툴바와 파트 디자인 툴바를 동시에 설수 있느냐고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고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한번 해보죠. 카티아있어요 파일, 뉴, 파트로 들어오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는 지금 현재 gsd 공간입니다 자 툴에서요 커스터마이즈 툴바입니다 뉴 누르시고요 저는 파트 디자인에 있는 툴바를 끌어다, 어, 툴들을 끌어다 쓰겠습니다 자, 이 워커벤치들 보이시죠 이 워커벤치들은 결국은 단품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워커벤치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중에 파트 디자인 보이죠 스케치 베이스 피처 툴바 이름어 뭐 그대로 쓰셔도 되고 다른 이름을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오케이 하면 이런 식으로 지금 GST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파트 디자인에 있는 툴바를 끌어다 쓸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 더 가져올까요 뉴 하시고 파트 디자인 이번에는 드레스업 피처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파트 디자인 이번에는 a 피스 한번 가져볼까요 a 피스 베이스 피치 툴바 오케이 가져오죠 뭐 이런식으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물론 다른데 있죠 프리스타일에 있는 툴바도 여러분이 가져오실 수 있겠죠 이렇게 가면 이렇게 프리스타일에 있는 툴바도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죠 그렇죠 보통 가져오면 이렇게 빈 공간에 이렇게 둥둥 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왼쪽에 붙이던 오른쪽에 붙이던 드래가셔가지고 이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줄 나오시면 살짝만 겹쳐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알아서 음, 이런 식으로 달라붙어요 그럼 드래그 하셔가지고 요렇게 정리를 잘해 놓고 쓰시면 되겠죠 맞아. 자 현재 gsd 워크벤치인거예요자뉴 스케치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사각형 간단하게 한번 하나 두개 그려보죠 자 빠져나온 다음에요 자 이쪽은 솔리드로 이쪽은 곡면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패드하 되겠죠 마우스 오른쪽 프로파일 데피니션에서 서버로 맞춰놓고요. 요 부분만 일부분만 쓰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요청 솔리드입니다. 이쪽은 공면을 한번 만들어보죠. 자, 커브를 해보겠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어, 인 포인트로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연결된 선 이렇게 드래그 하시고요 자, 디렉션 요평면에 수직으로. 오케이 하면 되는 겁니다. 소걸 채우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자, 여기서 클로즈하면 되겠죠. 요렇게, 오케이. 하면 어떻습니까? 굳이 저쪽으로 파트 디자이너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작업할 필요 없이 하나의 워크 공간에서 작업하실 수 있는 겁니다. 어, GSDS도 요렇게 하실 수 있듯이요. 파트 디자인에서도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파트 디자인너 넘어왔어요. 여기서도 똑같이 툴바에서 커스터마이즈, new, 이번에는 어, 저쪽, 제뉴레이티브 세이프 디자인 워크 벤치 있죠? 세이프 디자인 워크 벤치에 있는 쌀피스를 가져오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가져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잘 붙여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붙여 쓰시면 되는 겁니다. 알았죠? 그렇죠? 혹시나 어, 더 이상 필요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뉴 커스터마이즈 툴바이세요. 현재 와 있는 거 있죠? 쭉 차이신 다음에 그거를 여기 어몇살 필수 있죠? 이 딜리트 이 버튼을 누르시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삭제됩니다. 알겠죠? 자, 다르게 얘기하면 파일 뉴 프로덕트 있죠? 이 프로덕트는 조립품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제 조립하기 위해서 어셈블리 워커 벤치를 많이 쓰게 됩니다. 자, 어셈블리 워커 벤치 내에서도 어, 뭐 d m u 라든지 다른 워크 벤치에 있는 다른 프로덕트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워크 벤치에 있는 툴바를 끌어다 쓰면 훨씬 더 편할 수가 있죠. 여기도 똑같습니다. 툴에 커스터마이즈해 오셔가지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른 워크 벤치에 있는 툴바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툴바 누르시고요, N 누르신 다음에 그럼이쪽에쭉 프로덕트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맞죠? 자쭉 내려볼까요? DME 키네멘팅 키네메티오 툴바를 많이 쓰시죠? 여러분이 조인트 같은 것일 때자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굳이 DMU를 걸기 위해서 저쪽으로 넘어갈 필요 있나요? 그럴 필요가 없죠 이런 식으로 하나의 공간 내에서 어셈블리도 하시고 키네메티도 걸고 그러면 훨씬 더 어, 작업시간이 그래도 1초라도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죠? 어, 어떤 분은 또 이렇게 하시죠? 새로운 툴바를 아예 만드신 다음에 이런 뭐, 아무 이름 해주시고요. 오케이 하면 이게 빈 툴바가 하나 생기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자신이 아주 자주 사용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끌어다가, 그래서 그렇죠? 끌어다가 이렇게 하나의 자신만의 어떤 툴바 목록을 만드실 수가 있는 거죠. 아시죠? 근데 이렇게 막 끌어다 오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이쪽에서는 그 아이콘이 사라집니다. 자, 요거 한번 볼까요? 노란 딱지 있는 거. 그럼 이쪽에서 없어져 버리죠. 그렇죠? 나중에 이 툴바를 제가 제거를 해 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얼라리이 이쪽에서 없어져 버렸죠 당황하지 마시고 자 컨텐츠죠 올 컨텐츠 요 버튼 누르시기 바랍니다 예스 yes 누르면 다시 원래대로 초기화 됩니다 아시죠 자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딜리트 안 눌러도 요거 눌러도 이런 툴바들이 깔끔하게 외부에서 가져온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깔끔하게 제거하실 수 있으니까 요것도 하나 여러분이 팁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